자 먼저 원형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동그랗게 그 다음에 색상을 적용하고요뭐 스트로크도 좀 넣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f 알트 누르고 폭을 줄이면 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변화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색상을 바꿔주고, 또 Ctrl+C, 컨트롤 Ctrl+F. 컨트롤 그 다음에 Alt 누르고 또 줄여주고, 색상을 바꾸고. 어 이때 이제 우리가 우산의 모양을 갖추려면 어 얘처럼 이렇게 아크의 모양으로 얘가 잘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 저 아크의 선을 그리면 되는데. 그 선을 그릴 때이 원에 딱 맞춰서 그리는 것보다는 살짝 더 길게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살짝 밖에서부터 클릭 그 다음에 옆으로 이동해서 이 점을 클릭 드래그하면 되고 그렇죠? 이때 또 똑같은 이 곡선을 그리려면 우리가 이쪽으로 향해 있는 이 핸들을 없애야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에 점을 클릭하면 핸들이 사라지고 또 옆으로 이동해서 클릭 드래그하면 되고 또 핸들을 없애고 또, 이동해서 클릭 드래그. 또, 핸들 없애고, 이동해서 클릭 드래그. 핸들 없애고, 이때도 살짝 바깥쪽에서 클릭 드래그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빈 곳을 클릭하면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택 툴 V. 그 다음에 이 선을 선택하고 나서 아래에 있는 모든 물체를 다 잘라낼 수 있는 기능이 있었죠. 이때 선만 선택해야 된다고 했죠. 선만 선택하고, 오브젝트, 패스에 있는, 어, 디바이드 오브젝트 별로라는 걸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다 잘렸어요. 잘렸으면, 이제 아래 에 있는 애들은 필요가 없으니까, 얘네들은, 어, 지워버리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어, 여기 있는 애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줍니다. 컨트롤 G 하면, 그룹.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아래쪽과 위쪽 두 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컨트롤 C, 컨트롤 F에서, 어, 같은 위치에 도형을 만들어 놓고요. 먼저 위에 있는 물체를 선택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우산을 만들려면 하나는 위로 올라가 있어야 되고 하나는 살짝 밑으로 이렇게 쳐져 있어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러려면 우리가 위에 있는 물체를 변형해야 되죠. 그러면 오브젝트 앰뷸 s 디스토트에서 워프로 변형을 하는 겁니다. 이때 밴드를 사용하는데 이때 스타일은 아래쪽만 변화가 생기는 이 아크로라는 애를 사용을 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래쪽만 살짝 위로 올라가도록 변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애는 또 밑에 있는 애는 살짝 밑으로 쳐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브젝트 엠블로이 스토트 워프 이번에는 어, 밴드를 반대로. 그러면 살짝 이렇게 아래만 내려오게 되겠죠. 어, 이때 이제 안쪽은 색상을 한 가지 색상으로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려면 어, 이 색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색을 클릭해봐야 어, 바뀌지 않아요. 왜안 바뀌냐면, 엠블록 어, 지금 디스토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색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본 원래 있던 도형의 색상을 바꾸려면 어, 원본을 수정할 수 있는 에디트 컨텐츠라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원본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디트 컨텐츠를 선택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색상을 바꿔보면, 색이 바뀌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바꿔주고, 그러면 색상을 깔 바꿨으면, 이제 다시, 어, 엠빌로 스토트로 되돌아가야 되니까, 이 아이콘을, 어, 다시 한번 클릭해주면, 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다 됐어요. 이제 손잡이만 만들어야 되죠. 어, 손잡이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양이면, 그 라운드 렉탱글에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라운드 렉탱글을 하나 만드는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필 칼라는 안쓰고 스트로크로만 작업을 해도 된다라는거죠. 여기서 이제 필요가 없는 선을 지워서 우리가 이제 이손잡이만 만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위점이두 점을 선택한 다음에 어, 여기 있는 두점이두 점을 선택해서 지워버리면 저 선과 연결된 모든 것들이 제거가 되죠. 이렇게 그럼 이 모양만 남는 거고 이때 나는 이 손잡이를 좀더 두껍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에다가 어, 필요한 점을 하나 찍어주는 거죠. 클릭. 그 다음에 이 점을 나눌 수 있는 건이 점을 선택한 다음에 컷 하면 되죠. 컷. 그리고 선택해서 스트로크의 두께만 더 조절해주면 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때 렇이 우산 이 위쪽에 있는 얘만 이 라인, 이 선보다 위로 올라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오른쪽 클릭 어렌지에서 브링트 프론트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선또 마찬가지 이 위쪽이 동그랬으면 더 이쁘겠죠. 자 그러면 선의 속성을 바꾸는 거죠. 스트로크라는 어, 메뉴에서 어, 여기 있는 이 캡을 라운드 캡으로만 해주면 되는 거죠. 자이 손잡이 이 부분도 나는 여기만 라운드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이 스트로크로 되어있는 물체의 어, 스트로크의 속성을 여기를 캡을 라운드로 바꿔줍니다. 한쪽만 할 수는 없어요. 양쪽이 다 되죠. 그러면 이때 어, 이쪽은 우리는 그냥 각지게 하고 싶다는 라 거죠. 그러면 이렇게 스트로크로 이루어진 도형을 어, 필로 바꿔야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오브젝트 패스 아웃라인 스트로크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이 점만 그냥 지워버리면 되죠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우산의 모양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